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5회 화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어, 1005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일요일날 어, 1004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어제 월요일날은 대분류,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죠? 어, 오늘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이거는 천사회에 올려드렸는데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음, 여기는 현재 4연멸 중인데요. 1회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12번 있었습니다. 3연멸이나 4연멸은 없었는데 지금 신기록에 신기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이번 주에는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5, 13, 21, 28, 34, 40, 32, 24, 16, 8 그렇습니다. 어, 여기가 이번에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도 어,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무출했죠 전멸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올리는데요 어, 여기 6, 세로라인과 8 가로라인입니다. 어, 여기는 어, 현재 3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6번 있었어요. 3연멸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 신기록이, 신기록이죠. 신기록이 이번 주에는 여기 역시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로,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세 번째는 아욱한 분석인데요, 어, 여기는 12, 13, 14, 19, 20, 21, 26, 27, 28 여기. 아, 여기가 여기 지금 현재 3연멸 중이에요. 어, 1에서 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5번 있었습니다. 네, 타이 기록이죠. 어,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루트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1구와 2구 주변수입니다. 6, 7, 13, 14, 8, 9, 15, 16, 22, 1, 2 4 이렇게 1구와 2구의 주변수인데요. 아, 이번 주에 역시 출할 걸로 보여서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아, 다섯 번째는 5세로 라인과 22가로 라인인데요. 아, 여기는 아, 현재 2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아, 현재까지 3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아직은 타이 기록은 아니죠. 3연멸이 어, 한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 회에서부터 1004회까지 3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이번 주가 그런 주가 아니라면, 이번 주는 이제 필출이죠. 어, 상당히, 어, 이게, 어, 뭐냐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연멸이 어, 딱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어,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 로또 용지 분석 여섯번째입니다. 아, 이이끝과 6끝을 합쳤을 때 아, 여기가 현재 아, 3연멸 중입니다. 아, 1에서부터 현재까지 아, 4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출할 확률이 대다, 대단히 높죠. 이육구스입니다2구스와육구수 합쳐놓으면 지금 현재 3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어,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루트용 분석 어, 일곱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불주변수는 지금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아서 매주 올려드리는데 어, 불주변수도 어, 가끔 전멸하는 경우가 있죠. 아, 어, 이번주는 풀치변수가좀 간단합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20, 22, 27, 28, 34, 35, 41, 42 이렇습니다. 어, 숫자는 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아 어, 이, 뭐냐면 배열이 좀, 어, 간단하죠. 어? 그래서 풀치변수는 고정수 찾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 고정수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신, 어, 지금까지 모아놓으신 제외 가능성 있는 수를 빼내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덟 번째입니다 필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라고,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15, 16, 17, 22, 23, 24, 29, 30, 31, 36, 37, 38 이렇습니다. 아, 여기가 필출로 보여지는데요 자료상으로 이별랑 카페가 가진 자료상이 필출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늘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요거는 규칙수라서 하늘색으로 칠해 놓 거예요 아, 규칙수라서 제일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높은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제외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 이 수가 12수인데 요 세수로 일단 아, 제쳐놓고 보면 아홉 수가 남죠. 그래서 그 아홉 수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16, 22, 29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주에 여기가 필출로 보여요. 자 여기까지로 로도용지 어, 분석을 어, 마치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크럽 어, 자료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화면 아래에 보시면 어, 필출 삼수클럽 바로 가기. 필출 삼수클럽 바로 가기가 있죠? 여기요. 어, 화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 거기를 클릭하셔서 어, 필출 삼수클럽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일반 분석실하고 어, 헌터 연구실에 두 군데 자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참고하셔서 거기 올라온 그룹도 참고하셔가지고 아, 모두 대박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